일단 통발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가 1번 구역입니다. 1번 구역이고 저기 오른쪽에 나무가 물에 잠겨있는 곳 저희가 2번이에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. 1번에서 통발을 던질지 2번에서 통발을 던질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여기서 통발을 한번 던져보죠. 많이 잡혀라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너무 어두워 가지고 물이 굉장히 차요 날씨가 별로예요 뭐가 들었을까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? 통발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얼룩동사리만 들어갔어요 이게 우산통발이 신기하게 얼룩동사리들이 엄청 잡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도 조금 따뜻해지긴 했지만 자 얼룩동사리 그리고 여기도 제법 큰 얼룩동사리가 있네요 오 크다 얘는 좀 진짜 큰것 같아요 얘는 수컷인 것 같아요 출수공이 없는 거 봐서는 물고기로 보입니다. 오, 제법 크다. 신기해.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물고기들이 통발 안으로 들어가 주네요. 참 고마운 친구들이요 자, 여기까지 이리티비였습니다.